이기엔 예, 지금부터가 실작이다 알겠습니다. 조종은 맡기지. 현장에 도착하면 목표의 상공을 원해하도록 네. 정신, 장군님 연결해. 네, 알겠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코드글을트출 여기는 쉐도우 원. 불리니까? 잘 들린다, 쉐도우 원. 얘기해. 대원들 탈출했습니다. 공중지원이 때맞춰 들어갔죠. 그러라고 잘을 보냈지. 다른 소식은? 핫산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이동해서 핫산을 생포하고 정보를 캐내겠습니다. 이게 맞아.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사산을 잡으면 다시 보호하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셰도우 yeah, 키에 잘 들어. 지상에 있는 친구들, 넥스코 특수부대랑 원포원. 우리 이제 한 팀이다. 한 몸이 돼서 작전을 성공시키자. 어? 좋아. 와우, 리 셰도우. 버스터, 여기는 셰도우 원 시설을 돌고 있다. 준비되면 신호와. 셰도우 원, 무라보 제로 세븐이다. 땅굴 위치를 IR 레이저로 표시하겠다. 알겠다, 세로세븐 화산을 어떻게 찾지? 무장 경비가 있을 거야. 어, 이거 절충 조합이네. 이좀 걸리겠는데. 그래, 이즈 지금 공중전통들 우리는 건물을 확보한다. 알겠다, 고스다. L2 확인했습니다. 제로7 확인했다. 셰노1핫산 주변에 무장 경비가 있다. 처리하면 우리가 아, 건물 아, 쪽을 맞지 L2. 괜찮겠나? 제로7 무장 경비 확인.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확보한다. 대기하라. 알겠다. 신원미상 둘 마구간 남쪽 무기가 없다. 계속 수색해. 현장에 민간인이다. 셰노환 트럭이 마구간에서 나온다. 서쪽으로 이동중. 카페인 비 차량 추적해. 맞아. 트럭이 흙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 중. 전방에 신원 미상 농부들인 것 같다. 무기가 있나? 없다. 경비도 안 보인다. 그래, 알겠다. 계속 수색하라. 트미이에 무슨 끼있네 이게. 섀도우현 위치 북서쪽 원실에 목표가 있다. 표시한다. 트럭은 됐어. 원실 다시 확인해. 원실. 제로 세븐 목표는 안 보인다. 명령은 걘 무장 호송대가 문제로군. 무장... 때거 무장 호송대가 문면 그때 잡자. 그레이브즈 외부를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확보하겠다. 제로세븐 알겠다. 대기하라. 제도팀, 무장 병력들과의 교전만 허가한다. 건물은 쏘지 마라. 카피, 무장 병력만 노립니다. 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저아일다 공격한다 25mm 자스 날이 다 할게. 현장에 남은 적병력이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지. 07, 목표를 모두 처리했다 이동 섀도우원, 알겠다 여긴 마구관부터 정리하겠다 시작한다 마구관? 확인했다 07, 표시 확인 진행해도 좋다 섀도우원, 이제 들어간다 목표가 도망치면 말하라 섀도우원, 알겠다 쇼프, 네가 오른쪽을 맡아라 알겠다 이는 안이거 안보이네 브리칭 앞뒤야 앞뒤야구 으악 은평 e 리 쏘려내라 딸 이곳에 뿌다 아우 여자와 아이가 있다 사격수마구깔에 사격수인 사진이 있다 파스인지 확인해 순찰이다 높여 보이나 사격력이 있다 확인 민간인은 쏘지마라 정처리 그래 전선이 안보인다. 여긴 아니야! 차량다수가 남쪽에서 접근중. 적들이 마국관으로 간다. 알겠다 코스타. 일단전누로서 나와라. 북쪽으로 가다이동 나왔다 그리프즈. 전을 날려버려! 대로탐은 카페. 전문을 날릴거라고? 사0미리뽑 침팡향으로 이동한다. 온실에 적이 더 있다. 썬대원 온실 안에 무장 병력이다 어. 저기다. 잘 보고 쏴. 핫산이 있을지 몰라. 태비 온실 간에 시야 확보해라. 확인 시야 확보합니다. 확보한다. 건물에 쏘지 마라. 어? 건물 쏘고 안되는구나. 썬대원 온실 안에 무장 병력이다 저기다. 샷선이 있을지 몰라. 제비, 오시간에 시야 확보되는? 확인, 시야 확보합니다. 철저한 철저지 목표 확인 불가. 일단 사력 최도원 효과 좋 이대로 전진한다. 나 음, 전진. 호호호. 새끼들, 놈이 <웃음> 새끼 어디 갔지? 저깐무 있을 거다. 도우원고송대는 언제 도착하나. 제로 세븐 일공오세잖아좀 빡빡. 여기 여기 주둔지내딱 보니까. 내가 로드 회계 연락하지 서둘러. 그레이브즈 현재 철수 준비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놈들 주둔지를 공격한다. 알겠나? 주둔지 쪽적 확인. 제로 세븐 확인. 지역 확보할 때까지 거기서 대기 최종원 적과 교전한다 안 피기해 왼쪽으로 해 적격력이 빠르게 접근한다 최종원 육성 의 적이다 k 비 아군이 공격받는다 빠른 구에으시오육성 맞았다 아군이 당했어 육 처리해 육성 육성 육성 육성 육성 육성 있는대로 갔다 봐그리군는 여기 위험하다 육성 공격해 육성 육성 육성 됐나? 급스 처리해! 와우 주시. 제압 완료 버스터 적 제압 완료 상태 괜찮나? 괜찮아 방탄복에 맞았다 문제없어 지원 고맙다 알겠다 제로세븐 알겠다 나도 이동 공격 준비! 공격 공격 안뜰에 적이 보인다 아군 계속 지원해 우쇼 우시 아까 전차 나오는데 저 어디야 모스트 저 움직임은 없다 알겠다 이대로 입구 쪽으로 간다 나저 보인다 알린다 보송대가 3km 남았다 서둘러야 돼 알겠다 알레한드로 철수팀은 5분 남았다 아슬아슬하게 꽂아. 그럼 빨리 가자고. 브릿지. 어우, 뭐야? 휴대용은 한참 뒤졌다. 우린 눈올라가다 그레이브즈, 놈이 2층에서 나온다. 북스럽죠. 꼭그 가능성이 있다. 쏘면 그안 되나? 사투사니까. 쏘면 안 된다? 섀도우, 합산 신원 확인했다. 놈을 쫓는다. 안테네 저기 서 있다. 그렇다면 알겠다. 우리가 엄마. 목표가 실내로 진입했다. 남서쪽 건물 2층. 지상 팀이 처리할 거다. 계속 쫓아내라고. 요 요새 좀 싸우고 있나. 멕시코 특수부대다. 넌 우리랑 간다. 섀도우, 여기는 브라보 제로스 때문에. 직판! 재판, 직판이다! 목표를 확보했다! 제로세븐 확인했다. 철수 상황은 어떤가? 여기는 빅터원원! 철수팀은 2분 남았다! 섀도우팀군 호송대가 현장에 접근하고 있다. 군 음, 호송대가? 맞아! 전대원 알린다! 호송대가 목표지역으로 가고 있다. 알겠다. 쉐도우원. 알레안드로, 이쪽 대응은? 놈들은 탓 편이야. 처리해야지. 섀도우 괜찮겠나? 잘 알겠다. 섀도우팀 <놀람> 접근하는 맥 속으로. <놀람> 보송대와 조건해놓습다다정전이 정도면 깜짝이야. 검식이는 적은 없다. 전대원, 보이는 모든 적을 처리했다. 진행해도 좋다. 최도원 알겠다. 4 0이 m m 가 짱이네. 라 r I'm m not talking to you. i 야 not t a l 아 i n g to you. I'm not 이렇게 끝나나 진짜 그렇지 살 걸렸다 오. 바로 이거야 섀도내 니들이 존나 맘을 든다 장군님 연결해 네 존나 맘을 든다 액션이다 나 어떻게 됐나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기지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서둘러 오래 붙잡고 있진 못하니까 야. 알겠습니다 전대원 마을 북쪽으로 이동한다 공격 대기 알린다 아군이 길에서 멈췄다 전대원 뭔가 문제라도 있나? 섀도우원, 전방 주유소에서 뭔가 움직인다. 영상이 지도 몰라. 목표 지정한다. 확인, 현장을 수색하지. 움직일 준비해. 비 주유소 쪽 상황을 파악해. 우정은 안 했는데, 일반인인데. 확인, 보입니다. 네비, 주유소에 OID를 설정해. 확인, OID 설정. 현장에 신원미상 목표 다수. 무기가 있는지 확인해. 아군의 안전을 확보한다. 무기는 안 보인다. 신혼미상 다소 음, 주유소 보다. 남쪽. 가게처럼 보이는데? 확인, 오버레이 아이디 설정. 적 경력이 보이나? 안 보인다. 현장에 적을 찾을 수 없다. 저, 감시 내 가자고. 정한대원, 현장에 보이는 위협은 없다. 이동해도 좋다. 섀도우 1 아겠다 이때 건물 부수하면 안되나? 여자 로돌포 섀도우 3 지상팀이 움직이다 아, 이게 말로는. 민간인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민간인하고 참 하기가 아, 어, 길을 건너는 인원이 있다 저 새끼 뭐야? 뭔데? 새도우현장의 상황 발생 어이 저리 비켜 아이는거 있다 어, <몬> 남쪽의 차량 아! 아군 차량이 위험하다 현재 교차로에 있다 조차로에 포이 사격주의! 사격주의! 씨발 함정이다! TV 공격해! 대원들을 이동한다! 아군이 이동하는 것같다 실패! 조합병 민간입니다 전 대원 우리가 엄호하겠다 안전해지면 얘기 섀도우 1이한다 아군이 로들대원이동한다이 이동한다! 아군이 식당으로 진입한다 내비 저건물의 마커 설정해 클리어 타격주의 민간인이 빠져나오고 있다 그래 시발 빨리 좀 도망가라 그러니까. 아군 확인 옥상이다 로돌프 헬기 요청해 알겠습니다 본도 여기는 빅터3와 철수팀을 요청한다 현재 위치는 올메다 식당 옥상이다 그쪽에서 RPG 공격이다. 도시하겠다. 확인. 확인다 RPG가 보인다. 교회 탈탈. 교회 확인. 헤비저정 공격이 다 교회 안에 민간인이 있을 수 있다. <목소리도> 5분 뒤에 해체 스리디오도한다전대원출수의다 <목소리도> 동쪽에서 차량이 온다. 유지 근처. 주유소의 무장 병력이다. 주유소의 카르텔 다수. 아껴도 소프, 현재 상황은? 하소는 멀쩡해, 계속 지랄 중이야. 하, 지들 무기만 이 믿고 나들 멍청을 뱉기들이. 도우팀촛구장 쪽에 적 차량이다. 남서쪽. 브라버세븐원, 그 새끼 아가리 좀 어떻게 안하나? 온다! 남서쪽! 촛구장이다 알겠다. 제비 저파티콜를 처리해. 아깝고 처리! 그거지. 준비 완료! 남서쪽에 적 병력이 있다. 놈들을 전부 처리해! 적 대공 병력 파기 병력이 북동쪽으로 간다. 알라드로 철수팀은! 탄역이 바닥나고 있다! 1분 남았다! 군차량이 축구장을 통과하고 남서쪽에서 헬기가 온다 성인, 이 아주 끝까지 는구만대공력 처리 모조 쓸어버리자고 남았다. 한쪽이 두개 남았다 좋은데 다들 준비해. 이제 다 대공 다야돼대공력서도 수리 차가 길을 따라서 간다 서구가 알지? 까지 모 초. 뭐가 패치 3-1 여기는 쉐도우-1 알겠다 아군이 식당 건물 옥상에 있어서 저항이 심하다 우린 계속 탐공에서 죽여야겠다 알겠나? 알겠다 도착한다 3-1 아웃 포착까지 30초! 알겠다! 대공 병력이 보인다 칼이 복쪽방격이 없다! 여기! 마지막 탄창이다! 이동해도좋다이동한다다이제카다이론하다 정신 차렸겠지 하다 이동하다. 이동하다. 이동하하다이동 이동하다. 이동하다. 이동이이하이이다이이 拉走拉走拉